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도 알리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가 먼저 떨어지는데 왜 그러나요 원래 운동화 신고 하는데 잠깐 내려갔다 갑자기 쉽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슬리퍼 신고 알리가 될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문제가 발가락 찢어질 수도 있어요 볼게요 영상 보내주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발만 나오는 거 말고 몸 전체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는 상체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1단계 알리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자 자 여기서 뜨죠 분명히? 그리고 뒷바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바퀴 동시에 착지합니다. 뒷바퀴 먼저 떨어지면 따닥 소리가 나지 딱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앞발을 밀어주면 뒤에가 뜹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앞발을 접어서 그립테이프를 조금이라도 긁기 때문인데요 이 모양을 내고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모양을 할때 슬리퍼면 당연히 발가락이 긁히겠죠 초보일 때는 되도록이면 보드화를 신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일에서 말씀하시길 뒷바퀴로 먼저 착지한다는데 뒷바퀴로 먼저 착지하는게 아니라 네바퀴 동시에 착지하고 계세요 근데 뒷바퀴가 안뜨는거죠 뒷바퀴가 먼저 착지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바퀴로 착지하는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 착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바퀴로 착지 렇죠 이 모양을 낸 상태에서 앞발을 밀어주면 뒤에가 높이 뜹니다. 네, 앞발을 밀어줄 때 뒷발이, 어, 보드가 뜰때 이렇게 막, 막기 때문에 뒷발로. 뒷발이 들어줘야 이렇게 높이 뜹니다. 그리고 앞발을 밀 때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내리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밀거나 더 들면서 밀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앞발이 앞발을 이앞발 밀어도 뒤가 뜨지가 않아요.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밀어야 됩니다. 점프하면서 미는 거죠. 내리면서 미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영상 보시고 잘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알리을 연습하다 보면 정말 안 되고 답답할 겁니다. 뭐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 연습을 하면은 알리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볼때 저도 그렇고 다른 프로들도 그렇고 잘 타는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의 재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죽어라 연습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연습이 답이 나는 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는 노력하면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바퀴 네개 달린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연습해보시다가 정말 안될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자세가 안 나올 때는 연습이 답이고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될때 그럴 때는 피드백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안 되는지를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로 모르면 자세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